비밀주세요. 비밀주세요. 제발. 제발 비밀주세요. 비밀. 아, 비밀이구나. <웃음> 감사합니다. 하게 <웃음> 당했잖아, 근데. 오 나오 겠죠？무조건 저건도 계속 보다 보 니까 참 기가 안 끝났 죠이은 유리 구로 요새 하렌즈 줄어든 게높 이가 빡세 가리 라서 그런 건. <웃음> 아니, 진짜 사기치네? 뭐가 사기야? 힐안 해줬는데 뭐가 사기야? 아! 임수가 걸렸어. <웃음> 아, 나 근데 이번에 죽을 것 같은데. 근데... 아니, 이분도 이렇게 노력하시는데요? 한번. 젖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이렇게 노력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는왜 이기냐고요? 아직 이긴 건 아니에요 이덱딱 하나 단점이 이덱 칸이 부족해서 용이 좀 적어 그니까 러뉴 알렉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황천 숨결이랑 황천 날개의 활용이 좀 어렵네. 어, 잠깐만! 나뭐 했냐? 아니, 잠깐만! 아니, 저거 오른쪽에 됐냐? 저거 오른쪽에 됐냐? 미쳤다 야 미쳤다 야구가 끝나면 오케이 각이다 하나는 전염성으로 변신시킬 수 있어 어? 아 죽여야되는구나 아 그럼 얘 명령 못기어나? 아 맞다 어떡하지 이거? 아 나는 아. 아니 교도관이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잡으면 아, 어떡하지? 두개다 나온다고.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? 같이 목숨은 살려주. 야 다들 우리를... 레티브로 1년에 몇억 버냐고요? 몇 억이요? 레티브로 1년에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. 카톡을 보내는 건가? 화는 안 내줘. 오. 오, 뭔데 이렇게 다 나오냐. 야, 뭔데 이렇게 다 나와? 나 아직 일곱 장이나 있어. 야! 그만 나와! 오. 아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돼 아니 일단 손패가 터지고 역병이 너무 약하잖아 뭐야 이게 아니 다 나왔는데? 아 5대 위상 다 나왔어 실화냐? 5대 위상 다 나와 아니 뭔데 이렇게 앞에 다 있어 용차 어머니 어어? 세데크 장막집공 노즈도르무가 카운터 치는데요? 어어? 하하하하 <웃음> 필요 없어요 아라키는멧돼지 잡고 영치 다 치고 넘겠습니다 한턴 차인데 품발해봐 아, 감사합니다 확사이포 설마 에 설마 에 아니죠 요~ 학살 보여달라. 1승이냐? 9승 대군이냐? 1승 대군이야. 아, 뭐야~ 브론즈부터 스랄로, 일주일 안에 전설을 갔다 말만 들으면 너무 판타신데, 전 뭐야, 저번 달에 어디셨는데? 이번에 별보너스가 있었어가지고 일단 푹 더쳐 나았고아 근데 여기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나? 이거 빙더친인데저배 백파 빙더칠일거 같은데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지? 아니면은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세대를 먼저 치면 내가 이기는건가? 오! 무승부가 되네? <웃음> 그냥 무승부구나. 하나 배웠다. 이제 탈진 데미스 들어가서, 요거 몸으로 치기도 지금 애매할 거야. 하나, 둘, 셋. 아, 영불? 영불, 영불? 영불, 영불? 아, <웃음> 이강 녹았구나. 아, 어떻게 해도 필각이었네요. 어떻게 해도. 아, 너무 아쉽다. 어? 어? 어?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이거 비긴 거예요? 아. <웃음> 비겼어. 비겼어. 안네풀픽 <웃음> 삼십육. 36 아니야! 간다 왼쪽이 먼저였나? 이게 먼저였나? 아, 왼쪽 먼저지 얘가 4였지 황금 복사 그라카리 가드셈 <웃음>